아! <웃음> 피어뭐 <웃음> <웃음> 네, 하실 네. 게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좀 달려왔어요. 네 제가 요리 유튜버잖아요. <웃음> 300만 조회수가 넘었단 말이죠. 역시 된장찌개를 <웃음> 할 거예요. 된거넌 진짜 대화의 맥락이 없다 <웃음> 아 지금 너무 부끄러워 솔직히 말해서 나... 아니 네가 요리를 한다며 그래서 빨리 요리를... 오라며 아니, 너... 재료도 사러 가야 돼요 재료도 없어가지고 우선은 제가 요리를 할 거고 된장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계란이 많아서 계란말이도 할 거고 소시지, 야채볶음도 할 거예요 이 정도면 은 완전 진수성찬이지 집에서는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그냥 딱 흐르고 먹는데 인정? 발음이 왜 이렇게 세지? 단독샷 어떻게 유준호가 멋있다 어떻게 단독샷을 <웃음> 이렇게 뽑지? 아난 어려워 역시 미도가 이러고 있는 동안 저희는 온 김에 그냥 멤버들 퇴근하면 뭐 하나 좀 찍어 가겠습니다 응 음, 좋아 좋아 미도는 오늘 뭐 했나요? 저 잠만 잤죠 에어컨 키고 잠자가지고 저 많이 냉방병 걸려서 몸이 안 좋아요 사실 이 집에 와서 자는 게주 업무군요 어 당연하죠 우선 잠부터 자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잠깐! 어? 요리하기 네. 전에 뭐야? 손 씻어야잖아 응손좀 네. 어, 씻고 지금요? 어 갑자기? 어 중요해, 중요해 근데 지금 요리 안할 건데? 아, 그럼 바로 가야 돼요 아왜 닦으라고 어, 하는 거지? 장보러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수건은 밖에 있어 어.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어? 너대코넛 부분인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진짜 좋은 수건 매일 내 피부에 닿는 타월, 닿는 타월. 아무거나 쓸수 없기 왜 원래 있었어? 이번 월세예요 어, 이거 진짜 월세.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와, 진심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하 근데 진짜 후수함없어 겠잖 이거 다시 놔도 되겠는데? 아안 안되지 거의 새거쓴 <웃음> 거잖아 열쇠거에 아. 그럼 걸어놓을까? 아. 네 어,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야야왜아 무서워요 아뭔가 이분가 아니 뭐야 뭐가 잘못했어요 이거 마중 나온거? <웃음> 어 마중 나온거지 어디가 슈퍼. 왜? 밥 해줄래. 아 진짜 감동이야. 아.. <웃음> 어, 내가 욕하는 줄 알았어. 순간. 원래서다 빨리 나가자. 아, 빨 나가. 알았어. 아, 아, 진짜 음, 저녁 음. 메뉴 사러 가는 거야? 네, 저녁 으로 사러 간다고. 이거 없어? 아무도? 네. 오 어, 내가 제일.. 일찍 왔어요. 있네? 뭐 하는 거야? <웃음> 오늘 <웃음> 여러분의 퇴근을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께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또 평소와 같지 않은 꾸며진 모습으로 보여줘야겠네. 일단 집에 왔으니까 독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경채가 <웃음> <병체가> 없잖아요. 그러네. <웃음> 아 원래 너무 피곤하면은 낮잠 자고 씻는데 먼저 씻어야겠다. 뭐 어디까지 죽을? <웃음> 아 몰라요. 옷 갈아입을 거예요. 네. 그래 무슨? <웃음> 아 그래 그? <웃음> 어, 나가. 아 나가 아알았어알았 안녕하세요 그 식초로 들어가야 되는 거? 내 기분이 그래 어? 안녕 영두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야 응. 꺼져 네? 꺼져 나 아직 퇴근 나안 끝났어 퇴근하는 거 찍어요 오늘? 나가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영두 뭐하고 왔어? 저나 낮에 광고 촬영 하루종일 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저 오늘은 제 브이로그 광고 찍었어요. 캐비어라는 곳에서. 오이. 어, 안녕하세요. 하이. 어, 뭐예요? 내가 밥해줄 거야. 오늘은 바로 소세지 야채 볶음. 오늘 먹겠다. 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할 건데. 오! 애절이. 근데 밥을 아, 해야 되는데 쌀이 없어. 아 벌써 마시는데? 그렇지. 요리 잘한다. 우와, 개짱. 내요리투 하거든. 거기에 소주 한잔 하면 딱이거든. <웃음> 자, 퇴근하면 샤워하시나요? 씻는 게내 그날 하루의 진짜 마무리예요. 그래서 쉬어도 개운한 몸으로 쉬워, 쉬어야 잘 쉬어져요. 영둥! 영둥은 퇴근하면 뭐하나요? 저는 그냥 그냥 좀 쉬어야죠. <웃음> 이게 끝인가요? <웃음> 저발 씻었어요. 자, 근데 항상 확인하는게 있어요. 집 와서 예, 유튜브 스튜디오 새로고침. 구독자 얼마나 늘었는가. 또 <웃음> 이제 멜론 데일리 감상자 수가 얼마나 줄었는가. 항상 줄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리플 댓글! 진짜로. 리플 댓글에 영둥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가. 진짜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저리 구경 좀 해도 되나요? <웃음> 뭐좀사드려요 아니, 기억이 안 나. 밥이 정도 되나나몇번씻어요 어? 몇번 씻었어요? 무한, 무한 반복. 밥으로 하도 안먹으가지 그래도, 그래도 누나 손맛이 들어가 밥을 저희가 먹으면 더 맛있잖아. 어? 말이쁘게안 해? 왔어! <웃음> 왔어? 와 씨, 깜짝이야, 진짜. 왔어? 왜 반기지도 않으면서 왜 반기는 척 해? 깜짝이야! 아, 왜 왜요 왜요 왜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 뭐하니 다들 뭐 하니? 왜 지금 웃다만 사람들이? 아 지금 또누 들어갔다. 어, 아니네? 왔어! <웃음> <웃음> <웃음> 왔어! <웃음> <와아> <웃음> <나아>. <웃음> 나가세요. 그럴 거야. 아, 오늘 퇴근 직후에 뭐 하는지 찍는 거거든. 뭐 하는 거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빨리 옷 아, 갈아입자, 빨리, 진짜. 나가.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내가 나가면, 조용은, 조용은 뭐 하라고. 응, 가뒀어요. 들어가면 돼요. 아, 오케이. 여기 가는 거야? 오케이. <웃음> 아, 시원해. 이 어디 갔어? 어? 진짜 에어박전이야? 아니, 찌개지. 어. 맛이겠다 어. 이거 생으로 먹 h y 되나요? 아, 안 돼. o 어. n 아, 네, 아, 어, 어, 아, 안 돼. 야, n 오 to go. i 내가 손 t going to 빨 o I'm not going to go. I'm not g o i 나 갈아입혀 줘.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웃음> 우리는 <그럼> 병순이니 <웃음> 진짜 지겹다 지겨워. 네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웃음> 김밥 마리 계란 마리 오늘 저녁 계란 마리도 있대요. 아 맞아? 어. 나 계란 마리 진짜 좋아해. <웃음>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나. 네, 비켜주지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개쩔지. 아직. 아, 먹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젖자. 어그래 좋아 너 어디 갔다 이렇게 느게 왔어? 저 촬영 갔다가 조용히 가, 조용히 촬영 아까 낮에 끝났잖아 아 촬영 갔다가 좀 카페에서 쉬다 왔어요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왔어 여기? 야, 야 이걸 이렇게 뱉어버렸어 아니? 아니야? 아니, 뭐 그런 배 뱉어버렸어 부셔, 부셔, 부셔 어, <웃음> 뭐야? 야 정신없어. 야, 정신없어 뭐야? 정훈아 음. 어디 갔다 왔어? 아니, 오늘 유진이랑 촬영 어? 갔다 왔죠. 너 아까 낮에 촬영 끝났잖아. 예. 네. 그집 갔다 왔죠 집. 아. 음. 짐 근데 왜집 갔죠. 근데 왜집 갔다 왔는데 짐은 안 갖고 그냥 집. 저 어차피 여기서 뭐 사니까. 뭐. 음. 요새 선생님. 어. 뭐야 이게? 아저저 저 팬티를 다 빨아 가지고 짧은 반바지 한개 입었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잘했어 김영동 잘했어! 이 찍어! 하 <웃음> 찍어! 준호 오빠는? 방에서 누나 대기 타고 있는 거 같은데? 응. 누나 안아지 자, 고눌러버면면되이렇이렇이렇이거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아 진짜 일찍 그 왔네? 왔네? 휴신아 넌 퇴근하면 뭐하니? 술씻어요 아, 방금. 아 그리고? 아, 나 핸드폰 어디있지? 아, 나 핸드폰 어디있지? 야 니네 방꼬라지 진짜. <웃음> 아니 나 핸드폰 어디다 뒀지? 아 저기 있네. 아 뭐야? 아 지금 음식을 하는구나. 오 백호 백호 가러간다. 백호 백 가러간다. 나나나할 말있음. 정훈이 말. 형 오늘 노빤쓰. 진짜로? 응. 저 축구 바지 안에 노빤쓰. 아니 정훈아 너 아까 너 그.. 너그 맨몸 봤어. 아무 너무 너너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동건이랑 동건이랑 동건이랑 동건이랑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서로 어? 어? 어? 저무너볼게 뭐 어. 많아가지고. 아나이무 너무 너무 나무 너무 너무 너 아니 저기 잠깐, 잠깐 물어볼게 있어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뭘 어, 맞다 뭘 몰라 제가 창밖에서 둘이 같이 오는걸 본거 같은데 아 만났어요 아 만났어요? 또 오해하시면 또 오해하실까봐 아. 우연찮게 만났는데 아, 우연찮게 만났는데 따로 들어왔어요? 네또 이게 또리플라우스에 매력은 한 명씩 들어오는게 매력이거든요 아그그 맞췄군요 아니. 죄송한데 유인씨 제 여쭤볼게 있으니까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안돼요 아뭐한대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뭔데요? 아이 오피! 다리 다리다다리리아아래래서 만나가지고 뭔가 같이 들어면또 이상하게 할까 봐. 다 근데 전좀 홍대에서 좀돌리 보고 전는 홍대에서 제집 가서 이게 렇 같이 택시 타고 퇴근하고 그냥 이제 같이 왔죠. 어차피 나 홍대에 있으니까 같이 택시 타고. 어, 아까 밑에서 만났던데 왜 택시를 아맞다아 예. 그러니까 홍 홍. 너? 어, 네. 네. 뭐 그래? 뭐라 했어? 어 그냥 우연찮게 같이 만났던 거. 여러분 왜 대놓고 작당보의를 하세요? 진짜 맛있겠다 아니, 제 이걸 다 했지. 나 요리 하나만 해도 와, 진짜. 네가 이건 내달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대박이다. 미도 고마워. 와 진짜 대박이다. 얼굴 찍어요. 고마워. 미도 찍고. 진짜 고 싶다. 같이 다 여러분들 그 드시는 분들은 이 계란말이 드시면 <웃음> 야채없는 계란말이야 계란말이 아, 그걸또 그래? 따로 해줬어요?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관생이다던 먹어도 뭐 돼? 너 먹자 어. 먹자 밥먹어밥 먹자 밥먹어 음 응. 맛있어, 음 맛있어. 근데 계란말이 도짜 개맛이 너무 됐어. 너무 잘됐어. 진짜 잘 됐어. 아, 뭐야고그어야 근데 진짜 개맛 있는데? 그치? 음, 음. 음. 아니 진짜 개맛 있는데? 그치? 아니 찌개 진짜 아. 잘 됐다. 나 미도야. 야 이건 나나못 먹겠다. 이건 나는 어이야 나는 이게, 난 이게 음식이 너무 맛있고나못 아, 뭐, <웃음> 먹자. 형못 먹자. 형못 먹는다 했다. 야, 뭐, 야, 나 먹으려고 그랬어. 나도 나. 나공 국물 줘. 그게 아닌데? 이게.. <웃음> 저게 렇게딱 나게 나야아무 너무 맛있다 너 진짜 어디, 갔, 어디 갔어? 국물? 아 뭐야 표정 왜 그래 여기서 여기서 응. 이거 진짜 네가한 거야? 진짜 <웃음> 내가 <웃음> 못 봤어 아또 시작. 아아 오바 아줌마 잠깐 웃는다고? 아 어, 이런 <웃음> 야나 감동이야 오빠 그만 먹을거야? 아감동 먹을 거야 온절이 아, 하는 거야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우리 학교 중학, 중학교까지 나온다 영양사 mean? 선생님이 계셨거든 근데 그분이 바뀌고 지금까지 반 마지 없었어. <웃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죠? 윤수민. <웃음> 유수민 선생님? <웃음> 에이, <웃음> 아, <웃음> 아, 아 아이, 왜왜 여기까지 해요!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냐? 아 이거 대본 썼잖아, 솔직히. 어, 이거는. 대본까지 좀 어떻게요? 이거 하려고. 네가, 네가 진짜 명인 유수민 선생님의 <웃음> 딸이야? <웃음> <명>? 야, 어깨만 내려줘, 이거. 오늘 잘계셔 진짜 건강하셔? 음. 아, 나 그때 먹었던 맛을 아직도 못잊고 있어. 생생해. 내가 나왔던 학교가 욕이라고! <웃음> 아 형, 경기까지 와어떻게그 다음에. <웃음> 이제... 원래? 마시고? 넌또왜 오냐? <웃음> 나도 안 먹을 거야? 너도안 먹어? 너도 그럼 나밥좀 줘. 나밥좀 줘. 나밥좀 그래. 줘. 너도 소레는거 맞게? 엄마! <웃음> 2 0등에살아 엄마 같아나어누 엄마 그린 거 같은데? 왜, 그 정도야? 저 소세지 두 개씩 먹도돼요 진짜 지금인데. 아, 아왜 이래. 아 빨리 먹지만 그래도 먹어야 돼. 음. 아 어퍼에 무슨 집에 왔어. 소거 같아. 음. 음. <웃음> 음. 아. 아. 음. 아, 아. 아까고 음. 아, 다시 밥안 말래요. 야설이에요? 잠깐만. 음. <웃음> <웃음> 아. 저거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 저거 야, 어디가 아, 어디가? 야, 아. 야 어디가? 어디 아. 어디 혹시 여기가 천도 아, 뭐야 이게? 아. 어, 개가 왜 벌써 다 먹었어? 아, 도둑이다, 도둑. <웃음> 도둑다 아, 도둑? <웃음> 아, 도둑? 아니, 뭐야. 어떤 새끼야? <목소리> 야!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밥 도전! <떠자! 목소리> 여기 나 다음 나. 치안! 야야야 멈춰 멈춰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아 멈춰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혹시 혹시 박형철. 당신이 박경철 <목소리> 박병철? 어, 민호야 나 박병호이 아... 다 뜨고 있어. 아? <목소리> 어 감동 진심. 미도야, 난밥다 먹었어. 헉? 아, 개많이. 너무 이쁘다. 그지 응. 어, 진심 온, 너무 이쁘다. 밀려 게, 밥. 개맛있어. 밥. 그다 아, 아, 먹을 수 있어? 아, 이거 뭐야? 아니, 양때만 너다 아, 그걸로 퍼 먹기 전에 먹으면 줘. 아, 나 먹을 것도 있어야지. 아, <웃음> 아, <웃음> 모두 빨리.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 이다 흘리메고 이거 아유, 진짜 실수 맞게, 진짜. 아유, 아유 팔팔 아유, 맞게, 진짜. 음? 팔팔한 나이 지금. 어, 구구맛게, 진짜. 이, 이, 이, 이, No,